이기 2043년 홍콩 범죄조직 두목 베가 장군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철웅 판사에게 사형을 판결받게 되는데요. 베가를 따르는 부하들은 과거로가 고등학생인 여철웅 판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터미네이터인가요? 타임머신을 작동시키는 베가의 부하들 캔, 혼다, 그리고 사가트입니다. 그 때, 킥보드를 타고 나타나는 미래 경찰들. 뉴, 달심, 가일, 그리고 발로그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타이머신이 작동한다 어서 가자 뭐뭐뭐 뭐, 뭐, 뭐. 1993년으로 가버린 악당들 젠장 사장한테 잔소리 s u 게 생겼군 야이 u 신들아그 t s up? What's up? What's up? 로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미래 경찰들은 거짓말을 하면 전기충격이 온다네요 1993년으로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찐따 대웅이 나옵니다 일진기한 일행들은 매일 대웅을 괴롭히는 재미로 학교에 옵니다 이젠 다른 학생들까지 대웅을 괴롭히네요 불쌍한 대웅 집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요동생한텐 처맞기까지 합니다. 유서를 쓰고 자살을 결심하는 대웅 잘 있어라 이 세상아 자살도 실패하고 맙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학생이 술 마신다 어쩔래 자살도 안돼신 있으면 대답 좀 해봐 때 나타나는 미래 경찰들. 귀신이다! 미래 경찰들은 대웅이 과거 여초롱 판사의 학교에 다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왕따인 대웅을 도우며 여철웅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결국 달심이 대웅의 비서로 학교에 잔입하고 기아는 달심에게 참 교육을 당합니다. 또 까불어보시지 대웅의 집에서 냉장고 먹방 중이던 발로그와 가일 요동생이 나타나자 당황하는데요. 정신 나간 새끼야 신경 꺼 또야 난 바보야 대웅의 기지로 정체가 들키지 않습니다. 다음 날 발로그는 학생으로 가일은 선생으로 학교에 잔입합니다. 교장선생이 가일을 의심하자 원자폭탄을 눈앞에서 만들어냅니다. 원자폭탄 일진들은 기선제압으로 발로그의 가방에 뱀을 숨겨두는데요 발로그는 뱀의 간을 먹은 뒤 브레이크댄스를 춥니다 그리고 선생들도 발로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광감만 당하자 선배들을 부르게 됩니다 선배들도 관로구에겐 잽이 안됩니다 여초롱을 찾아와라 알았어 거짓말을 못하는 발로그는 요동생에게 미래경찰인게 들통나고 맙니다. 약점이 잡힌 그는 강제로 요동생과 데이트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학교에 운동회가 열리고 일진들은 또다시 대웅을 배르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미래 경찰로 변신하는 CD를 받는 대웅 대웅옥 모든 종목의 우승자가 됩니다. 기한을 찾아오는 악당들. 쟤는 대웅 패거리들을 없애 줄 테니 여초롱의 행방을 찾으라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다음 날 사가토와 온다가 불량배로 등장하고. 켄이 멋지게 등장해 새로운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발로구에게 독약 주사를 던지는 켄. 독약 주사를 맞은 발로그는 전능화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진들에게 역관광을 당하기 시작하네요. 저 새끼지셨군! 이 새끼 어디 갔지? 여초롱이 누군지 당장 말해. 그때 나타나는 가일. 네스저 방매야. 가일이 패배하고... 나 여기 있어... 죽기 전에 뽀뽀 한 번만 해주라... 가일은 다시 각성하고 캔과 싸웁니다. 캔을 이기지만 해독제를 돌라고 구걸하는 가일. 발로그는 완전 아기 지능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켄. 해독제를 주고 사라지네요. 미래에 있던 배가장군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처럼 판사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넘어갑니다. 대웅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기안 도 참석하네요. 대웅의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결혼 소식을 발표하고 대웅의 새이름이 여초롱이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래의 판사가 되는 게믿기지 않는 대웅 기안은 바로 대웅이 여초롱이라고 꼰지릅니다. 배가 장군은 여초롱을 죽이겠다며 학교로 가는데요. 학교의 선생들과 학생들을 세뇌시켜 미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학교 그 소식을 접한 미래경찰들 대웅과 가족들은 소인이 되는 칩을 투여받습니다 경찰들이 몰려오지만 미래의 킥보드에 당하고 맙니다 네, 대응도 킥보드를 타고 나타났네요 출리가 된 요동생도 나타납니다 야구르지? 올라와 보시지 너 뭐야? 나 출리 타이거키 응넌 어. 누구야? 난 출리 엄마 춘대지롱 타가트가 패배하네요. 멋지게 등장하는 미래 경찰들. 하지만 배가 장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꼈지 배가는 캔을 방패로 사용합니다 <목소리> 대웅은 소오공으로 변신했습니다 <목소리> 켄토 미래경찰에 합류하네요 달심의 팔에 묶이는 베가 발로그는 베가의 배에 구멍을 내고 가일이 원자폭탄을 박습니다 야 터진다 배가가 죽고 이제 미래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때 미래에서 류가 등장하고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멋진 포즈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